4층 상가주택입니다. 승강기는 없습니다. 건물 주차장은 세대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좌측 벽면입니다. 건물 뒤쪽 벽면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에 화단이 있습니다. 3층 주인세대에서 촬영했습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주인세대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층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에는 방 2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베란다가 있습니다 3층과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베란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화분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4층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방한개 1개, 화장실 한개가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도 입니다옥상 대체로 관리가 잘 되어있고 방수가 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전동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09제곱미터 64폐입니다. 건축면적은 365제곱미터 1 1 1페입니다 층수는 4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방향은 주인세대 거실기준 남서양입니다. 사용승일은 2018년 8월 21일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지붕도 철근콘크리트 지붕입니다. 입주가능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1층은 121제곱미터 38평이며 사무실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82제곱미터 25평이 있으며 두 가구가 있습니다. 두 가구 보증금 800만원에 월 10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층은 89제곱미터 27평 주인 세대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4층은 39제곱미터 주인 세대 방 1개, 화장실 1개입니다. 3층과 4층 복층으로 주인세대가 되어있습니다 주차는 세대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1300만원이며 월세는 155만원입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포항시청이 있어 1층 상가나 주택에는 세입자가 항상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9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